안녕하세요 트롯 진심남 트롯왕자 정동원 군이 이제는 어연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였네요 선화예중 졸업을 하고 오는 3월 서공예에 입학합니다 이어서 정동원 군은 한터뮤직어워즈에서 정동원이 할머니께 소감을 바쳤다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가 10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진행은 SES 출신 유진과 이펙스 백승이 맡았다.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는 여러 부분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날 정동원과 에버글로우가 포스트 제너레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은 후에 정동원 군은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가수 정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 소속사 쇼플레이엔터 대표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예의도 갖추었습니다. 또 정동원은 오늘 할머니가 중학교 졸업식에 잠깐 왔었는데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다. 며 할머니 저 훌륭한 상 받았어요 라고 할머니께 인사를 건네 미소를 자아냈다 또한 어제 열린 한터 뮤직 어워즈 라인업에는 김호중 강다니엘 윤하 정동원 유주 베리베리 에버글로우 블리처스 저스트 비 스테이시 위아이 빌리 루시 트라이비 블랭키 탄 위덴보이즈 등 국내 굴지의 뮤지션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말 뜻깊은 상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